안녕하세요. 인지도와 구독자도 별로 없는 유튜브 전화번호를 올려놓으니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의 전화가 와서 전화번호는 회원방에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경산같은 경우는 예전에 경산아파트가 9억 10억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반발을 하는 댓글들이나 뭐 얘기를 합니다. 왜 경산은 9억 10억 하면 안되냐. 경산을 무시하느냐. 그러면 경산 아파트 9억 10억이 뭐 적은 금액입니까? 수송구 아파트 9억 10억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뭔 얘기를 하면 태클를 많이 달아요. 뭐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 평생 사시면 됩니다. 뭐 바쁜 와중에 시간 쪼개서 영상 보고 댓글 달고 문자 하고 이 유튜브 이거 정말 좀 피곤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몇 년이나 했냐? 그리고 경산에 살아봤느냐? 라고 경산 아파트를 팔아봤느냐? 제 유튜브 영상에는 평균적으로 1300개의 영상이 있고 예전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 보상 어떻게 하면 보상 금액을 잘 받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영상이 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아파트 하락한다는 얘기가 3년 전부터 영상이 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경상 같은 경우는 재개발 때문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상가건물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재개발 때문에 문의를 많이 했고 제 주변에 경산에 광고를 내도 실제 경산이 그만큼 거래가 안됐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은 그만큼까지의 투자가치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산 1위에 경산 아이파크는 9억 36배, 0중산자이가 9억, 중산자이1단지가 8억 8천, 펜타일즈, 드샵 마찬가지 8억 3천. 평수에 따라 가격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수성구도 9억 10억 아 이름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경산의 평균적인 가격은 7, 8억 물론 평수가 40평 41평 45평의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경산에 그만큼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과연 이런 아파트에 투자가 아닌 대부분이 실거주를 위해서 분양을 받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나중에 과연 팔리겠느냐.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이사를 가야 돼서 아니면 사업 자금을 위해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시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다가 반토막까지 내려가는 상황. 그리고 현재 경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들이 빌비자합니다. 그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뭐 쓸데없이 댓글을 다는 시간에 차례를 부동산을 좀 다녀보시고 공부를 좀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 영상이 100% 다 맞다고는 항상 얘기를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부동산 가서 조언을 듣거나 돌아가는 동향을 좀 많이 배우시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산나이 파크 같은 경우는 세대수 977세대 사용성인 건축이 24년도 4월달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최고층은 29층, 건설사는 현대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매가 256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256건의 매물을 부동산에서 각기 다르게 내고 있고 동일 매물을 묶게 되면 동호수가 틀린 매물 155건이 나와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최고가를 기록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4억 7천 그리고 23년 2월달에 4억 2천, 그리고 34평 B타입 최고가가 4억 5천, 그리고 작년에 4억 3천, 33평 마찬가지 최고가 5억 8천,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5억 5천, 45평 거래 없고 51평 거래 없고 52평 거래 없고 53평 A타입 거래 없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그나마 좀되었다는 천만다행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45평 이상, 40평이 넘는 아파트, 최고가를 경신했는 아파트, 거래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마이너스 P, 2,000, 3,000이 나와 있지만 전혀 거래는 되고 있지 않고 매매로는 1 5 5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엄청나게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일부 보이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산자의아파트 세대수가 1144세대, 상당히 많은 세대수고 최고층은 2 9층 23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GS거셀. 그리고 현재 매물은 131건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거래 거래되는 금액을 확인해보면 29평 A타입이 최고가가 5억 8천, 그리고 최저가로 거래되는게 4억 5천, 그리고 29평 B타입 거래였고 33평 A타입 거래였고 33평 B타입 최고가가 6억 9천, 그리고 최하로 거래된 거면 5억 1천건자 일부 거래가 되었는데 5억 2천에서 5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46평 최고가 8억 8천, 그리고 실제 거래된 금액은 23년 1월달에 7억 4천으로 한 건의 거래되고 거래가 없습니다.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는 3 33, 3평이든 33평 B타입, 실질적으로 최고가가 6억 9천, 근자에 최하거래되는 게 5억 천에서 5억 초중반에 거래가 되었는데 아직 나와있는 면물이 131건이라면 가격은 더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펜타월즈 프로지오 세대수가 753세대, 최고층은 35층, 건축은 19년도 5월달 건축, 그리고 건설사는 대우, 현재 매물은 106건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9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현재 대부분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왜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물을 내놓지 않았을까. 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 정도 매물을 내놨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급전이 필요해서 또다시 아파트를 판다고도 않을 것이고 19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했지만은 더 이상 미래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매물을 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9평 최저거래 그 금액을 보게 되면 예전 금액은 3억 후반대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는 실제 5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들은 3억 후반대 소위 말해서 2018년도, 19년도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내려서 거래가 되었다. 29평 비타임 마찬가지 최저거래 금액은 2억 후반대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는 5억 3천, 예, 5억 4천 5백 팔았는데 뭐이 사람들은 다잘 팔았죠. 먹고 다 티였습니다. 먹티. 먹티. 예. 그리고 건자에 다시 3억 초중반대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32평 A타입 최저거래 금액은 예전에 3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다가 일부 거래된 금액들은 4억 중후반대 거래가 되고 최고가 나홀로 6억 6천에 누군가 거래를 했고 건자에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4억 초반대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2평 C타입 예전 최저거래 금액은 3억 중반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최고금은 5억 초반대까지 이루어졌다가, 근자에 다시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4억 초 중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4평 B타입, 예전 4억대, 그리고 최고가는 5억 중반대까지 일부 올라가다가, 근자에 다시 4억 초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40평 마찬가지 예전 최저 거래 금액은 5억 중후반대에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고, 최고가는 7억 5천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이쯤에서 구입했는 분들은 대부분 물렸고 여기서 팔고 나갔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잘 팔고 나갔다 그리고 23년 2월 달에 5억 중반대 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2평 대가 대부분 거래가 좀잘 이루어지는 편이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전세가 거래가 이루어졌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대부분 갭투자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이고 예전 최고가 4억 초중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근자의 매매가는 4억 초반대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중반에 거래한 전세 금액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매물이 106건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거래 금액들에 의해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된다면 금액은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신축이나 준신축 위주로 이렇게 방송에 설명을 하지만 은 구축 아파트들 마찬가지 저도 확인을 해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거래가 안된다. 그리고 50% 40% 내려야 일부 거래가 된 것처럼 해서 우리가 차트를 확인할 수 있고 어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거래 금액들은 아예 거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네, 다시 거래를 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팔려면은 예전금의 50% 에서 60% 까지 내려가야 거래가 될 것이다 왜 네, 우리는 그런 학습 효과를 해 봤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정말 급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동향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런 금액에 구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일명 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예전에 호구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호구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